포브리콜? <목소리> 톡톡! 아 재밌다 재밌다 어, 도망가! 도망가! 걱정이구만 이게 아니 카리오야 혼자 있으면 내가 이겨 혼자 있으면 내가 이긴다니까? 야! 가로지! 혼자 있으면 내가 이다니까 이번에 할 포켓몬은 자이 마릴리로 사용할 스킬은 지근거리기와 바다, 회오리 이렇게 두 가지 스킬을 사용할 거예요 그리고 진입 물건은 기압의 머리띠와 약점, 보험, 초점, 렌즈 이렇게 세 개의 아이템 들고 갈 겁니다 자 배틀 아이템은 블러트 파워와 스피드업, 탈출 버튼, 둔화 스모크 이렇게 추천드립니다 자 이번에 마릴리가 상향을 받아서 생각보다 좋아졌거든요 우리 마릴리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어디 갈까? 나 위에 가나? 마리리랑 같이 재밌게? 놀아볼까? <웃음> 야 그거 니가 <네가> 너 어떡해? 마실 <웃음> 거! <맛있고! 웃음> 야! 야! 어디 가니다다다다 <웃음> <웃음> 어디 가니 찍어!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안 되지! <웃음> 그럼 마리리가 <마릴이가> 얼마나 강력한데 요 <웃음> 어디로 때려봐 로려봐 <웃음> 나이스! 일로 <이리로> 와. 다다다다 <웃음> 아이고 어, <이거> 아프지? <웃음> 왜 아플까? <웃음> 오 이상하게 아프지? <웃음> 바다 회오리 찍어주겠습니다. 아이고, 안녕. 어이뒤딜좀 세지? 뒤이좀 많이 세지? 오, 뭐, 왜 셀까? 지금 너. 아, 내가 세상 귀찮게 해주겠어. <웃음> 아 재밌다. 여러분, 이게 바로 바다 회오리의 입입니다 따라라라, 안녕. 우리 버크 나이퍼. 밤픽을 <웃음> 들아버렸는데 덤벼어 아, 덤병? 덤벼. 뭐? 뭐? 허 그렇구나. 어이 내가 세상 귀찮게 해줄게. 어그 그러지? 야 그러지? 어 아니야. 나는 피가 없었고 쟤는풀피였어 근데 내가 이기 뻔한 거야. 이거는 내가 절대 진게 아니야. 어 개룡 무늬를 좀길어볼까어오 그렇구나. 어 그러세요? 어 그러세요? 허그렇게 어디가? 다리 네 어... 그게... 너의 희 선택이라면은... 뭐 내가 받아들여줄게. 어... 아... 우리 팀 뭐해? 밥먹리를 먹을... 그렇게 한다고 아... 어떻게 밥을 있는가 탁보다 매벨이낮아 자, 기다릴게요. 여기서... 숨어있으면 돼. 숨어있으면 돼. 제가 무조건 밀고 들어올 거거든? 아이고, 기대 안 귀찮죠? 근데 여러분, 근데 진짜 세긴 세다. 템 세트 이렇게 가고, 치근거리, 바다 효율이 있겠으니까, 세긴 아, 진짜 세다. 우선은 쟤네들이 지금 로통으로 노릴 거고요. 어, 아, 저는 그거를 방해해 주도록 할게요, 여기. 나 이제 아주 좋아요. 아, 파이어로가 잘하네. 아이, 그이 참.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그렇지! 아이고, 좋아요. 도망가야겠다. 어? 아뭐안먹리 뭐해? 와 저걸 저렇게 만들어? 맞았... <웃음> 아 기찬 쯔! 아 우리 팬텀이 너무 멋있어! 아이고! 아이고! <웃음> 아, 계속 이게 도망을 못 가. 아니 생각보다 진짜 아파요 이제. 예전에 그 마릴리가 아니야. 어, 안녕 친구야. 이득? 오나 어, 이득? 나 이득인데? 여기 나 혼자만 있는 게 아닌 걸? <웃음> 와피 찾는 거랑 뒤늦은 가는 게 어마어마하다 와 상대방이 당황하는 게 보이는데? <웃음> 어디가? 펜텀 <팬텀> 어디가? 지우 <웃음> 도망가야지! 어 도망가야겠다! 아야~ 아이고~ 야 그러지? 야 그러지? 야 그러지? 야 그러지? 야, 그러지? <웃음> 어... 야구르지, 야구르지, 야구르지, 여자르지야 아이고 너... 주... 야구야아왜 그래? 나 진짜 뭐해 나? 나이스, 아주 좋아. 아, 그거 왜 들어오냐? 아, 이해가 안 되네. 그왜 들어오는 거지? 요, 징리스, 징리스. 아, 안녕! 아, 이거 귀찮구만. 어휴, 아, 대박이구만. 아래쪽, 아래쪽 막자. 아래쪽 막자. 집에 갔다가. 나이스! 뭐, 뭐야? 아빠 이거 못하는 게 아니었네. 센스가 있구만. 자, 이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올라가서 막나뇽이랑 빠르게 먹고 내려오는 거야. 나이스! 자, 잡았구요. 자, 이거 그냥 밀자. 얘를 아래 밀자. 그게 낫겠다. 나이스, 좋아, 좋아! 다 들어가면? 그렇지! 아, 어디 가니? 아, 우리 파랑파랑한 친구들끼리 놀아보자. 어, 그냥 뭐 죽어버릴걸? 턱, 턱! 아, 재밌다. 재밌다. 파이어로 어디 가니? 아, 너무 귀찮지. 이렇게 귀찮아서 어떡하니? 어? 어? 도망가? 도망가? 겁쟁이구만 이게. 예. 아니? 우카리오야? 혼자 있으면 내가 이겨 혼자 있으면 내가 이긴다니까? 야! 그르지 어? 혼자 있으면 내가 이긴다니까! <웃음> 옛날에 내가 그 마릴리가 아니라고! <웃음> 어, 이거 먹어야지 그냥 내가 옛날에 그 마릴리가 아니라니까 뭔 소리 하는 거야! 응? 도망가야지! <웃음> 자 일단은 여기 아래쪽에서 피업을 좀 해줄게요 아 달달하다 나이스! 오 죽어! <웃음> 어이구어이 <이거 어디> 갈까? 이스 <웃음> 나이스! 나이스! 내가 먹고! <맞고>! 이스 <웃음> 나이스! 다이겼다자자으자앞자얘들자얘자아 <웃음> 가자. 나요야고요넣나야 가자, 가자. 가자. 뭐 죽어도 스나 넣고! 줘. 나이스! 나 <웃음> 나이스! <웃음> 도 망가야지~ <웃음> 어, 죽어도 돼, 괜찮아~ <웃음> 아, 우리들 방어의 나이스 마릴리의 캐리였습니다~ 이거~ 야, 막아야 아, 뭐야, 데로트~ 아, 데로트 때문에 그칠 것 같은데 잠깐만~ 아, 데로트 어디 가냐고 진짜~ 아, 데로트가 진짜 뜰로리야 와, 이겼다~ 와 너무 힘들다~ 와, 이겼다~ <웃음> 자, 로 바꿔줬군요 자 딜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망 뭐야 이게 예. 마릴리아 <웃음> 자, 전적은 12기 7어시고요. 데미지는 7만! 그리고 받은 데미지 7만 5천에 강력하게 바뀐 마릴리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어 방금 질량하고 이거저거 다 보셨을 텐데 출시 초기보다 정말 강력해진 모습을 보여줬고요. 어 이제는 솔직히 마릴리 써도 괜찮다고 생각이 듭니다. 1대1로 싸우면 은 정말 답이 없을 정도로 너무 세고요. 그리고 이전보다 생존력도 좋아졌고 여러분들께서 충분하게 잘 사용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럼 이번 마릴리 영상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